그때 제가 한번 어구 선생님한테 혼나서 억울하게 혼나서 수업 시간에 운 적이 있는데 옆에 여자애가 어, 막 탁동 같은 눈물을 흘리네 이런 말한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. 그래서 난 눈물 흘리면서 어? 내 눈이 탁, 내 눈물이 탁동 같구나 이렇게 막 하면서 혼자 막 그런 적이 있었어. 아, 우는 듯 그걸 들었어? 어. 그 친구 소리를 어, 나는 되게 신기했거든. 내가 거기 너무... 옆에 앉은, 앉았던 반친구 여자가, 저큰 눈에서 탁동 같은 눈 웃기네?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난. 그게 너무 신경 써갖고. <웃음> 내 감정은 다 잊어버리고, 난내 눈물을 관찰하고 있어. 이렇게. <웃음> 책에 뚝뚝 떨어지는 거지. 아니, 그 얘가 너무 표현력이 좋다. 어. 국어 시간이었어요? 아유 몰라. 생각 안 나요. 근데 혼자서, 혼자 말이었어. <웃음> 내가 그걸 들어버렸지. <웃음> 여기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? 일단 성인물었다는 거. 네. <웃음> 두 번째는 <웃음> 그 여자.. 그 여자 한렇게 말을 했다는 거? 세 번째는 또거기 감동을 받았다. <웃음> 네, 거기서.. <웃음> 뭔가 기분이 좋았어요. 아, 눈이 크고 탁동은 <웃음> 뭔가 소중해 보이는구나. <웃음> 여기, 여기.. 어쨌든 성인이 됐는데 제가 또 10시 넘어서 이제 PC방 갈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PC방을 이제.. 쉬는 날 있으면 친구들이랑 p c 방을 이제 계속 가는데 저는 검사를 안 해요 친구들아 <웃음> 그게 너무 자존심 상했어요. 그래서 내가 내 말을 왜 저는 검사 안해 주세요? 그랬더니 아네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했어요. 음. 아마 저를 못 보신 걸 거예요.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검사를 안 해? 아왜 그래 오늘 <웃음> 아빠가. 제가 첫사랑 있었어요. <웃음> 그일살 때. 일곱살 어. 때. 근데, 최 씨였어요. 최 씨였는데. <웃음> <웃음> 내 첫사랑이자 마중사랑이었는데, 그, 진짜, 최 씨랑 절대 결혼을 못한다는 거, 예요 우리 아빠가. <웃음> 나 진짜, 7살때 진짜, 와, 아, 적지 않은 충격이었어, 진짜로. 거제울고불고 진짜 난리 났다니까, 진짜로. 와, 내가 앞으로 최 씨랑 결혼을 못한다. 약간 이런, 거. 막, 진짜. 어린 마음에 순수한 생각이었네. 거. 뭔가 진짜. 사촌 누나 사촌 형도 어릴 때막 반말하고 뭔가 그렇게 편했었는데 뭔가 사춘기에 들어서서 뭐 엄마 아빠도 뭔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 안될것 같고 사촌 누나 형도 원래 반말을 했던 사이인데 막 중학교 올라가니까 막 뭔가 안녕하세요 해야 될것같아 뭔가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 사촌동생이 막 중학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되게 편하게 지내고 뭔가 재밌게 놀았는데 저 다녀가세요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<웃음> 어 <웃음> <무슨 얘기야> 갑자기 <웃음> 너무 어색해지는 거야. 그래서 아, <웃음> 아 똑같은 말그도 아이잖아. 어 그때 축구 할때 운동한 거 생각만 해도 진짜 너무 너무 힘들어.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 제가 코치님께서 아 무슨 무슨 뭐 달리기를 할 거다. 제가 느이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여기서 내가 한번 기선제압을 딱 해야되겠다 왜냐면 저는 늦게 굴러 들어온 중학교 3학년에서 입단 테스트를 봐서 어쨌든 늦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실력 있어서 왔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다질짜로쫙 썼어요 이렇게 쫙 썼어요 밤이었어요 밤에 쫙 서서 호루라게 불면 이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진짜 정식 정식 부장의 규격이었어요 110m? 110m 정도 됐어요 이게 엄청 멀었어요. 그래서 와 저기를 꼴대를 찍고 오는 거래요. 그래서 와 이건 내가 진짜 전속력으로 진짜 여기서 보여줘도 돼서 삑 소리에 불리자마자 제가 진짜 혼자서 완전 빠르게 뛰었어요. 근데 보니까 제가 너무 빠른 거예요. 저 혼자 저 혼자 진짜 너무 빠르게 뛰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여기 왜 이렇게 애들이 느리지? 저 혼자 너무 빨리 뛰었어요. 그래서 여기 애들이 느려서 아 얘들이 느리구나 내가 좀 이제 좀 탁월하구나 그래서 완전 빠르게 뛰고 애들이 올 때쯤에 저는 다시 이렇게 전속력을 뛰었어요. 그 보면서 이게 내클라스다그면서 코치님 살짝 한번 딱 봐주고 그래서 완전 빠르게 뛰었어요. 그래서 저는 올때 너무 이제 200m 왔다 갔다를 전속력으로 뛰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첫날에 막막 막 폐가 터질 것 같아서 골때 쪽에 딱 누워서 막 이렇게 누워서 막아 이러고 있어요. 근데 애들이 천천히 들어오는데 그래서 좀 이제 아 내가 좀 빨리 했으니 빨리 뛰었으니까. 좀 멋있게 좀 힘든 척을 하면서 이제 또 애들 오니까 살짝 호흡도 가다듬고 이렇게 그래서 앉아 있었죠. 앉아 있을 때 애들이 다시 고개 찍고 다시 가는 거예요. 다시 뛰는 거예요. 그래서 뭐지 하고 있... 애들이 저를 보면서 막 웃으면서 다시 저쪽으로 다시 제가 여기 여기서 출발해서 왔다가 여기서 쉬고 있었는데 애들이 다시 돌아오고 얘는 얘는 다시 찍고 가는 거예요. 뭐 웃으면서 벌써 힘드냐고 그래서 빨리 뛸 때부터 봤다 알아봤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<웃음> 이게 무슨 소리지?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왔다갔다 찍는게 아니라 계속 그냥 한 몇십 번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서 시작 때부터 전속력으로 막 뛰고 혼자서 애들한테 얼마나 웃겨 보였을 거예요 처음에 네? 그리고 굉장히 동생들도 후배들도 거기서 막 말은 못 했겠지만 되게 웃겼을 거예요 어쩐지 그때 가서 이제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빨리 뛸때몇 명이 어 뭐하면서 뭘, 뭘막 깜짝 놀랬던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, 당시, 그 당시에 그당시 제가 너무 빨라서 깜짝 놀란 건줄 알고 살짝 이제 기세등등하면서 빨리 뛰었던 기억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에이, 천천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뛰는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냥 전 그것도 모르고 그걸 말을 안 해줘 저는 선을, 선을 믿지 말을 했었는데 제가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 그냥 제일 멋있어 보여야겠다 라고 증명을 해야겠다는 시간에 가장 창피했어요